여기 있으면 여기가 변형을 해서 자기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머니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1인치 4분의는 기본이고요 주머니 손 들어가는 입구는 5인치 반이 기본입니다 주머니 이렇게 그려줘가지고요 주머니 표시하고 이렇게 제이또 잘라서 또 세션을 주머니 시접이랑 재단하겠군 뭐 주머니 한감이 정도 넣어주고요 이걸로 또시접 주고 주머니 받쳐주는 목가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주머니, 여기서도 변형시켜서 본인이 뭐요 무릎 밑으로 뭐, 차영을 덮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한 선으로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해서, 잘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서 주름을 넣어도 돼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가, 앞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이쪽 숲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또, 요즘, 툭타 디자인, 툭타 디자인이 있으면, 요 원형을 하나만 가지면,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이, 주름 원형을 제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름을 표시하도되고샤영 주름을 표시하면 촬영이, 렇게를넣될수 있습니다. 후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거 후회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원단에 가야지, 나가가지고. 후리아 넣는거 하셨죠 저번에? 후리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 후리아가 여기 달리는겁니다 이렇게 차림넣고 싶으면 이렇게 어떻게 벌려서 차림넣게 넣어주시고 주름하고 싶으면 주름돈 줘서 이렇게 이렇게 기본 원형만 뜰줄 알면 어떤 디자인이든지할수 있거든요 주머니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1인치 3분의1나가면요 5인치 반 주머니 손 들어가는데 이인치반 줍니다 주머니로 이렇게 넣어서 주머니 는 스커트 할수있고요 네일라인이면 여기서 5cm 정도 나가서 놓주면되고요 주머니로 할 때는 이렇게 이 해서 주머니, 이거 따로또세턴을 떠서 대주고, 직접적으로 떠서 대주고, 중머에소 넣어주고요. 또 이걸로, 이 무릎 사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샤딩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쪼글냅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르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려주면 아니면 주름을 정확히 그래서 주름으로 해도 되고요. 샤링이 경우에 이렇게 잘라서 죠 이렇게 벌려주는걸거 샤링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계속 운영만 하시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색탄 디자인 또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옷 부분만 주름을 줄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접는 주름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응? 주름을 줄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